네, 안녕하세요. 김주수입니다. 네, 어, Save the Children의 Save w 스토리 Story 캠페인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이겁니다. V를 찾습니다. 이거는, 어, 동시 집이에요. 동시 집이어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어,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고양이 접기. 차에 깔려 납작해진 고양이를 접어줄래? 무쇠팔, 무쇠다리, 초강력 로봇으로 접어줄래? 입을 우왕 벌리면 차들은 후다닥 꽃무늬를 빼겠지. 고양이 로봇은 눈치 안볼 거야. 느긋할 거야. 쿵쿵 늠름하게 갈 거야. 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신발은 으르렁 사납다 떼지어 사냥하는 하이에나다 축구공은 순하나 만만치 않다 통통 튀어 도망가는 스프링복이다 쫓고 쫓기는 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스프링복은 언제나 달아날 뿐이고 하이에나는 다만 쫓을 뿐이니까 우린 날마다 운동장으로 달려 나갈 것이다 스프링복만 보면 쫓고 싶은 신발 때문에 하이에나만 보면 도망치고 보는 축구공 때문에 날마다 운동장에 먼지가 좀 많이 날릴 거다. 네, 축구라는 싫었는데요. 예전 제가 학장 시절에 정말 점심 시간만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정말 아까워서 정말 가장 먼저 빨리 먹고 운동장에 나가. 어, 정말, 먼지를 몰고 다니며 축구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학교 가면 축구 많이 하세요. 몸에 좋습니다. <웃음> 건강해질 거예요. 제목.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달린다 치킨. 치킨이 밤길 달린다. 헬멧도 안쓴 아이 태우고 치킨이 아슬아슬 달린다. 빨간 신호등. 달려드는 자동차, 보는 사람 신장도 덜컥 먹게 하고 빠라바라바라밤 치킨이 달린다. 슈퍼 아저씨, 지금은 슈퍼 아저씨 번개처럼 달리지 못하지.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지 못하지. 큰 마트와 싸워서 지고 슈퍼 문 닫은 그날부터 힘쓰지 못하지. 초능력 일은 슈퍼맨처럼. 경비 일하는 요즘도 사람들은 아저씨를 슈퍼 아저씨 슈퍼 아저씨라 부르지 네 여러분 제가 시 낭송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읽어 봤었는데 그림도 이렇게 보면 그림도 있고 예쁘게 귀엽게 그림도 있고 글씨도 어, 큼지막하게 잘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있어 가지고 볼때 정말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을 볼때그 글이 빽빽하게 있으면 일단 보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저 나이대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어 이게 큼지막하게 글씨도 잘 그림까지 곁들여져 서 있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잘 넘어가면서 볼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부위를 찾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어, 헤어질 겨울과 또 코앞으로 다가온 봄이 돼요. 어, 사실 요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입학 뭐 그런 것들 하루빨리 어, 정말 따뜻하고 화창한 그런 봄날 같은 때가 오리라 네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주세요. 세이브 위드 스토리 세이브 위드 스토리 안녕